이놈의 집구석 목마르고 배고프고 먹을 건 없고 아니야 근데 진짜 조금만 참으면 될걸 이제 우리 근데 우리 배 너무 좁아 그치? 맞아 맞아 이거 내가 저기 수영해서 재료 주워올게 나 버리면 안돼? 우리 노가 없어서 괜찮아 괜찮아 파도에 자. 몸을 맡겨 그래 그저 배와 그두 개만 있으면 우린 어딘지 갈수 있어 역시 너 전직 F4였다면? 그럼. RTF4. r t f 4였다며 나를 보면 사람들 다 꺼졌지. <웃음> 종료 버튼을 눌렀다고. 얘들아 상어 나오면 나한테 꼭 얘기 좀 부탁해. 내가 지금 잘안 보이니까 말이야. 근데 나 수영 빠르지. 어. 건성이야. <웃음> 근데 일하는 중이었어. 연비 피부 건성이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성이 더 좋고 뭐 복합성이 더 좋고 그런 건 없잖아. 연비 피부가 좋진 않아. 나 괜찮아 아저씨야. <웃음> 야너는 말할 자격 있긴 해. 제일 좋아요. 뭐가 내 피부 제대로 봤어? 보기는지. 그렇긴 한데. <웃음> 그렇긴 한데 <웃음> 뭔데? 인정하지 말라고. 끝까지 맞서 싸우란 말이야. 그 제발 상자에 한 곳에다가 하나씩 넣줘야지 내가. 합... 치기 쉽지 그거 다 그냥 중간에게 넣어놓으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는 20개씩 밖에 안 돼가지고 <웃음> 자리가 부족하면 은 그래야 돼서 그래서 이제 막상자 자리를 따로 만들어 달라는 게 거기 있는 거 속속속 꺼내가지고 이제 정리하면 좋잖아 좀 정리 없이 그냥 살아. 그냥 내가 그 상자마다 해놓을 건 해놓을게 그냥 뭉쳐만 어, 둬 그럼 어 그래. 알아서 찾을게 들을게. 어 알아서 찾을게 야저섬안간섬 맞지? 그런 거 같은데? 간다 우리 그래도 고정식 앵커 있다 이제 지금 지금 right now 이어졌어 이어졌어 섬이랑 어나 이거 금속탐지기 써봐야겠다 어어어어 어,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해보자 연비야 어, 여기 너 그거 있니? 삽 있니 삽? 삽 없어 야그 연비야 너가 아니 내가 만들어야 되나? 어 우리 삽못 만들어 삽을 너네 삶이... 못 만들어? 삽 없는거 같아 나한테도 있지? 삽이 없어? 그럼 이거 금속탐지기가 의미가 없잖아 어 삽이 진짜 없네 그러고 보니까 아니 그러면 금속탐지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야 근데 하드코어 이거 진짜 살벌하게 단다 식량 어.. 장난 없죠 먹어도 먹어도 뜨거 그러니까 너 근데 연비야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코먹은 목소리 같아 지금 좀 아파서 그래 알잖아 아 아파? 아 상우가 아, 두 마리야 이런 무친 약국 갔다와서 약도 먹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그 물어봤거든 이렇다 그니까 러 거기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 뭐라 그래? 머리에 열이 올라서 저거같뭐 얼마나 일 있었어? 되게 덥다 이거, 이거 이 정도면 저거 아닌가? 이거 이제 그 회사 처리를 해야 되는가? 산재 처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했어 머리 아픈 거는 그거는 연비가 정신 수양을 좀 하자 그건 맞긴 해? 어... 절좀 다녀오자 <웃음> 머리도 좀 깎고 <웃음> 진짜 야그 정말 스님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들에게도 한번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나의 이 <웃음> 근데 스님이 딱그 비디오 보더니 <웃음> 음식 만드는 거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못 만들어? 잠깐만 내가 한번 다시 볼게 아또 아, 나... 배고파 이런... 씨, 배가 그냥 고마 진짜 뱃대재 뭐, 거지가 사나봐 뭐왜 이렇게 배고픈거야 이거는 어? 꼬록소리만 아주 그냥 맨날 맨날 들리고 와주 그냥 이러니까 내가 머리에 열이 올라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거 낚싯대를 진짜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거 지금 낚싯대 아니면은 이리로 와봐 낚싯대 내가 많이 만들어줄게 낚싯대 두개 낚신대 2개 안 보여 너한테 갔나 방금 내 공댕이 물고 갔어 맛있었나봐 애프리비야 <웃음> 혹시 미안한데 탐... 탐스러워 확인해보라 할 수도 없고 <웃음> <웃음> 우리 그 정도 사이는 아닌 것 같아 <웃음> 아니야 사실 미안한데 난 알아 <웃음> 뭘내 빵댕이 저형 본적이 있어 미안해 나만 어... 봐서 근데 선파밍 다 했으면 그냥 출발 해버리든가. 우리 <목소리> 밍 하나도 못했어. 아 하나도 못했어? 알았어. 어, 아 밑에? 어 밑에 그럼 도와줄게. 아유 가기 전에 물 먹고 가야겠는데. 아유 많이 배고팠어. 아유 이런. 그랬어요? 아 아유, 아유, 그랬어요. 그래도요. 아니 근데 고기를 구워놓다 그래서 그 판자를 안 넣어놓으면 어떡하나요? 근데 내가 다넣어놨는데다쓴 응. 거지. 사람이 참거 불만이 많다. 와. 에? 왜? 왜 짖어? 끌려면 <웃음> 내가 어 어디가 짖지 않는, 않는 사람이라고? 지지 않는 사람이야 어디가 더 짖지 않아? 아 <웃음> <웃음> 아니, 그치 그치. 연비가 막 아무데나 가서 짖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아무데나 가서 짖는 사람이 애초에 어디 있어? <웃음> <웃음> 우리 스크랩은 많으니까 스크랩 말고 다른 거 위주로 많이 캐줘. 너왜안 캐고 나한테 부탁해? 나도 캐고 있어 엄마. 음, 알았어. 네. 어 지금 연비 아플 때 최고 매력 연비 나오거든요? 약간 순순한 연비, <웃음> 순순히 말잘 듣는 연비 모드. 최고 매력 연비, 최매연, 최매연. 여러분이 잘 생겼다면 이런 연비 맨날 볼수 있습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생겼다면 그 특권을 누려주세요. 아, 근데 진짜 제작대 돌리대안 나왔음? <웃음> 아야 나 지금 진짜 세 번째 본다 세 번째 봐 야, 무슨 뭐 치면도 아니고 봐봐. 몇 번을 야 근데 열어봐. 이거 냄비 말하는 거야 냄비? 어 냄비야 아, 그래 냄비 아 그건 나왔어 아니 내가 분명히 저번에 냄비가 나온 걸 봤거든 그러면 그래, 금속 주게 두 개랑 형이, 볼트 해. 하나 있을 거야 다 찾아봐 일단 진정해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해 내가 만들어줄게 아니 나 조리대라 그러니까 못 찾았지 냄비는 따로 그래. 있는데. 아니 음식 관련한 거면 다 얘기를 했었어. 아니 냄비가 따닥따닥 따닥 악기일지 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뭘 맞아. 냄비로 뭐를 하지? 악기하냐? 어 냄비로 난 연주하는데 피를 뭐. 하모닉 오케스트라 냄비로 참여했었는데. 맞아. 대가리로 내가 냄비 만들어준다. 대가리로 냄비를 만든다고? <웃음> 뭐좀 그, 잔인한 거 아니야? 원효대사 냄비솥도 아니고. <웃음> 투디 언어. <웃음> <어이. 웃음> 투디, 어느 <웃음> 투디 어느새 또 자고 있냐 돌아왔더니. <웃음> 아, <진짜. 웃음> 살려줘. 허. 뒤져도 상자 위에서 뒤져가지고 온반이 안 되잖아. <웃음> 쟤 맨날 뒤져 있어. 그게 특능이야. 나는 아니 약시하다 뒤졌잖아. 먹지 말라며 나먹고 식충이라고 욕할 때는 아, 고안먹었 언제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 먹기만 하고 하는 거 없다면 나한테. 근데 그래. 근데 2디는 그래도 괜찮은 게안 먹고 이래. 안 먹고 그래. 안 먹고 고기 잡고 있어 냄비 만들게. 해, 내가 요리해줄게. 아 냄비.. 아 이거.. 어.. 이거 생각난다 나 진짜 웬만한 요리 다 외운 것 같아 진짜로? 야 이제 출발해도 이제... 되지? 응. 그래 출발 출발 근데 연구할 뭐, 뭐, 거 없나? 연구할 거 혹시? 또? 뭐가 이제 연구를 하지 아 진짜 이렇게 없나? 요리 상황은 어떻니까? 그러면? 요리, 좋은 거 나와? 하... 하고 있어요 와 이미 하고 있네 야 그거 응. 알지 그리고? 점토그릇 이제 돌려받는 거? 아 그럼 옆에다가 뭐.. 근데 나 점토그릇을 못 만든 점토불은 어. 내가 만들어줄게. 점토불은 나오지 않았나? 저번에 어? 안 나왔나? 아, 있어 있어. 점토 두 개, 점토 두개 있는 사람. 아, 있어. 그러면은 점토 여덟 개 만들어서 나 줘. 그럼 내가 그릇 네개 만들어줄게. 아, 근데 우리 버섯은 또 없잖아. 아직 음식물 이제 다 옮겨놔야 돼. 옆으로. 아, 자, 그물 한 번만 나오면 삶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너무 빡세. 지금 그물 하나 없어서. 사실 지금 타이밍쯤 되면 원래 유리정수기랑 잘려줘 멘트씨는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멘트쳐 아딴데 보면은 가만히 누워있는 게 개웃기다고 딴데 보다가 딱 보면은 어느새 누워있는 그 그리고 일어나면 바로 다른 거 안하고 낚시해 기계 마냥 안드로이드도 아니고 근데 연구할 거리도 없나 새로운 아이템 같은 거? 응아 진짜로? 됐어 근데 그러면 티타늄이랑 이런 것도 해보면 안돼? 티타늄 두개 같은 거 만든 거 있으면? 그것도 했어요 영국 아 진짜로? 내 앞에 상어 들어봐 내가 상어 낚아볼게 기다려봐 어 밑에 거북이 아이 녀석 어 거북이 있어? 어 어머 진짜다 와야 해파리 지나간다 밑에 이뻐라 아, 핸들 아, 나왔어 야 핸들 엔진이랑 오오. 핸들은 됐어 이제 아 근데 너무 그거 금을 그안 준다. 그러니까. 금을 어, 그 너무 안 주네. 아저 흘러가는 저 쓰레기들 저 아까워서 어떡한데야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흘러가는 쓰레기들 속에서. 이네 샴푸 향이 느껴지네. 흘러가는 쓰레기들 사이에서. 사이에서 죽여버려야 돼. 향이...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노를 저어야겠지? 이거 하나 하나만 딱 먹어볼게. 우와 엄청 많이 찬다. 오. 닫아봐 닫아봐 내가 이거 먹은 거 남은 거 넣을게. 먹고 그릇 꼭 넣어줘 야 근데 요리로 얻은 거는 되게 늦게 떨어진다 저거 그리고 그 초록색 바가 하나 더 생기잖아 그니까 그게 생기면 오래 버텨 보니까. 어 그게 오래 버티게 해주는 거야 아 나무가 왜 이렇게 없나 했더니 우리 굽는데 진짜 다 쓰는구나 어 굽는데 다 쓰고 재료로 다 쓰고 그물이 없으니까 이게 모아지지가 않고 막 그거야 지금 그게 반복되고 어, 있어 네. 어. 나 이제 요리 시작하니까 요리 때문에 일단 식량은 되게 느리게 이제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어막 물이 또 엄청 떨어지고 그러네 근데 내가 물병은 만들어 줄게 다아 혹시 큰 작물 밭도 만들 수 있어? 없어 안 나왔어 우리 연구할 수 있는 것도 뭐 있으면 얘기해줘 연구할 수 있는 거 나란 남자? 일단 세아라고 우리 수로 해비쏘라 아니 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개무실을 까면 어떡해 <웃음> <웃음> 아니 저기서 내가 뭐 새알하고 울이 필요해 고마워 <웃음> 고마워 고마워 <웃음> 새알하고 뭐? 울 울은 뭐야? 울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그건 마인크래프트 아니야? 울 가위가 있어 새알? 야 그러면은 새 둥지 해야 되잖아 이거 그렇게 되면 뭐안 맞아 순서가 분명히 뭐 이어지는 게 있을 거야 답이 없다고 하진 않았어 어떤 새가 이거 만든 새끼 아, 까죽도 있다. 꺼죽, 꺼죽, 꺼죽 연구해야 된다. 꺼죽을 연구해야 된다. 그 돼지 잡으면은 꺼죽 주잖아. 그러면은 돼지를 발견해야 되네그 섬을 뭐야, 우리? 그러면은 저거 해야 돼? 안테나 만들어야 돼, 벌써? 아니, 근데 이거 탐폰 차단에다 보면은 어, 맞아. 그지 찾아내가... 돼지랑 새 있는 섬막 나오잖아. 그지큰 섬도 나오지, 이거. 어, 어. 어느 방향에서든 큰섬 나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노조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 왠지 가죽에서 강한 그물의 냄새가 난다. 그지? 뭔가 이제 곧 나온다는 느낌이... 아니, 이 정도로 안줄 리가 없잖아. 솔직히 너무 고생하고 있다고. 그리고 진짜 큰 섬이 좀 나와야 돼. 왜냐면은 큰 섬에 먹을 것도 좀 많거든. 맞아, 뭐 과일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잼 어. 같은 거... 뭐야, 뭐야, 뭐야! 야야야야 상어가 두 개가 겹쳐. 그러지 말아 어떻게? 야, 아예 둘이 같이 움직이는데 쌍으로 다 올라와. 어. 자, 이거 나무 어떻게든 조금 조금씩 주워서 모읍시다 우리. 근물 하나 없다고 이게 극한이 되는데 난이도가? 어, 날씨도 안 좋아서 섬도 안 보여 지금. 다들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 순리대로 될 것이니 <웃음> 아무래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스님, 법명이 예. 어떻게 되시나요? 법명이요? 네, 어 베드로요. <웃음> 베드로 스님이요? 아 베드로 스님이시군요. <웃음> 아 예예. 예,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어디 또 문다? 아 어, 지금 내가 하고 있어. 차라리 물어주면 좋아. 차라리 물어주면 때리다가 어느 정도 에너지 많이 달았다 아니면 죽었다 했을 때딱돈 내리고 주변 쓰레기 다 주워버리면 되잖아, 그렇지? 여기 그 음식 있는 곳에 나무 좀 넣어줄게 나 나무 나도 어제도 수급하고 있었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나무 20개 다시 가져갈래 아 도시라도 하나 달까? 아좀 빨리 가게? 네, 그렇게 섬을 맞아. 못 만나 어 저기 있다 저기 왼쪽에 근데 조그만 섬인 것 같긴 한데 또어 저건 조그만 섬이야 안가 그래서? 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아 그치 사실은 연구는 안돼뭐 이렇게 차라리 나무 줍는 게더 이득이야 지금 맞지? 웬만큼 다 있지 우리 막 끈적이라던가 이런거 그래 그러면 섬을 지나치는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 근데 그릇을 안돌려주는거 같다 왠지 아니야 돌려주는거 맞아? 어아 그래? 근데 둘이 먹고 그냥 버린건가? 아니야 나 아, 아까 아 그래 주는거 맞아 아니 나는 아까 먹었는데 안나오는거 같아가지고 형 인벤트리 꽉차서 버려졌나? 그럴 수도 있어 아니야 나 안나와 어 님만 안 나오나 보네. 와 나는 야 그릇까지 먹어. 와 어, 진짜 야만인인가? 내가 나만 왜 야만인 님? 나 자체는. 이가탄이야 이가탄. 아 이가튼튼 이가탄이야 어? 혼자 왜? 나또안 나온다. 어? 야 이거 돌려주는 건또 비소리 팀 수능력이야? <웃음> 뭐야? 어 어떻게 다 받았지? 투지도 받았던 것 같은데? 야 속도 겁내 빨라졌어. 저거 돋 달았다고. 내가 노저고 있는데? 아 오, 그래. <웃음> 빨리 가고 싶어서. 아 사람 손의 힘이었구나. 아 근데 우리 그러면 진흙을 더 얻긴 해야겠다 그러네 있긴 있어야 되네 두 명이 소모해 버리니까 2D는 안 먹잖아 단식 중이잖아 단식기도 아 그치 신앙심이 <웃음> 깊어가지고 <웃음> 특능이 단식임? 응 특능이 아, 단식이야 거래 다니는 사람들은 하긴 그니까 러 소식 그, 단식 안 먹지. 최소한으로 먹고 우리 뭐 화로 <웃음> 아크 해요 우리? 화로 미친 듯이 뭐, 만드는 얼마나 거 만들... 그러니까, <웃음> 얼마나 만들 그니까 얼마나 동시 작업을 원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는 꼬아야지 천천히 구우면 되지 아 다시 비 왔으면 좋겠다 인디언식 기후제를 지내 아! 내 앞에 새가 어 아, 갑자기 새하니까 새우깡 먹고 싶네 어? 근데 섬 발견 타이밍과 함께 상어도 거의 죽어가 단내릴 준비 예스 yes, 예스 yes. 아 뭔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네 단내려주세요 안... 단 단내려주세요 단내려주세요 단내려주세요 아니 그물이 안 나오니까 진행이 안 되는 느낌인데? 근데 우리 초반보다는 확실히 배고픔이나 지금 물이 괜찮아 음. 초반보다는 훨씬 살만해 진짜로 그리고 요리가 진짜 잘 버티게 해준다 음 저게 최고라니까 어 요리가 진짜 좋네 뭔가 물쪽 요리도 생기면 좋겠는데 그럼막 주스 같은 거 있지 않나 왜? 하다보면 맞아 근데 주스를 하려면 이제 대형 농작물 밭이 있어야 돼 그치 되는. 막 파인애플 같은 거 키워야 되잖아 파인애플도 파인애플이고 막 야자나무 이런 걸키워야 돼서. 어... 낚시는 잘 되시나요? 아 저를 찾으셨습니까? 예예예. 예, 예. 저는 지금까지 죄송해요. 낚시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상어가 물잖아요. 쫓을 아, 예. 아, 수 없어. 예예. 예. 이거 근데 금을 얻는 거는 또 다음 회차로 어. 미뤄야 될것 같아. 이거... 없어보임 왜? 형유리컵도만들수 있어? 유리컵어 지금 유리가 몇개있던데 잠깐 찾아볼게 한번만 르고 p 유... i 응. <목소리> 아 흥분하지마 g u 아 흥분하지마 p i 아 흥분하지마 g u 아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얘들아 흥분하지마 연비야 흥분하지마 올라와 올라와 야하, 주소, 섬으로 가든지 올라오든지 낚싯대를 다 쓰셨습니까? 아니요. <웃음> 또 만들었습니다. <웃음> 아, 아, 아, 뭐야? 상어 뚜루, 미끼. 아, 일단. 어. 뚜 루디의 낚시대 멈추지 않아. <웃음> <웃음> 한 마리는 컷했고 여러분들. <웃음> 예.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어, 어. 어. 어, 투디 님. 예. 제가 모르고 당신을 <웃음> 상자 위에서 어 상자 위에서 놓칠뻔했습니다 아예잘 부탁드립니다 죽었어 애들? 지금 한 마리 남았는데 안 오네 지금 얘도 거의 다 죽었거든 죽기는 음. 여기 굴이 많고 야 많다 배터리도 만들어볼게 음. 내가 죽였어 죽였어 어? 아 점토 그릇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네 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 하는 방법 있나 따로? 그러니까 이게 나 방금 나왔거든 점토 그릇? 근데 아까는 안 나왔었어 이거 어차피 나중에 상어 정식도 만들 수 있지? 응 그러면 당장에 안 굽고 지금 올려둔 것만 굽고 오늘 이거 지금 가서 식량들 채워놓고 식량이랑 이제 나무랑 플라스틱 채워놓고 끕시다 오늘 아 어, 유리그릇 유리그릇 아 그래 유리병 하나 만들어보자 유리병 유리병 돼? 내가 재료 얘기해줄게 유리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야 만들 수 있어 유리 있어 집에 아 제발 그물 나와라 제발 어네개 만들어졌거든? 이거 연구 일단 들어가 봐아 벌집도 필요해 아 벌집이 필요해? 아 벌집은 또 어떻게 오더라고 계란벌집 쑥 가죽을 이것만 있으면 은다 연구하는 거긴 하거든 다 연구하는 거라고? 아니 그물이 안 나왔는데? 저희 생각에 연구할 수 있는 게 없어 어 그래? 금물이랑 삽이 없는데 지금? 안만 찾아봐도 막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진짜로 내가 못 보고 아니, 는거 아니야 금물 없이 하라는 거지 아 그거야? 야 설마 어려움 난이도에 금물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원래? 이 <웃음> 설마... 그니까 러 설마다 그거는 좀 어려움으로 금물 있게 캔 사람들 보는 거 같은데? 그리고 지금 나올 게안 나온 게 되게 많아 그... 음료수 두 개도 안 나왔다며 그러면은 <웃음> 이거 한번 그냥 진행해버려야 될 수도 있어. 스토리 섬에서 원래 청사진 없잖아 엔진 같은 것도 아, 그치. 그런 게 다른 게 열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음. 안테나랑 저 레이더부터 만들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어, 안테나랑 레이더 나왔어? 응, 나왔어. 그두개 나왔어. 진짜 그걸 수도 있겠다. 어, 그러면은 다음 번에 배 2층 만들어서 안테나랑 레이더 만들어 버리자. 청사진으로 와. 열어보자. 어, 청사진으로.